아, 지난번에 천만원 사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반갑습니다 아, 신유드 아, 덱 시리즈 해보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서브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앞에 꺼내서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처음부터 한1 0만원 뽑더라고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보호막이 있다는 거 제가 투보막 덱을 한번 해봤었는데, 투보막은좀 약간 너무 예능 느낌 좀 있었고, 보막이 좀 넘치더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비델리하고 여일 중에 항상 고민 포인트거든. 여일을 데려가면 보막 치면서 좀더 안정적으로 덱을 이끌어가다가, 펑!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비델리는 스택 차곡차곡 싸으면서 나중에 지 버프 생기면 지가 막, 치도 마일만큼 막 날뛰는, 이렇게둘이쓰면은 일마가 여엘의 보막을 지가 해주는 거예요. 여엘 보막 지가 해주고, 비델도 있고, 투 엘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마신덱을 만났네요. 일단은, 어, 리뷰로 이제 만나보기 제일 좋은 덱인 것 같습니다. 투급이 무려 38만 2천이셨어요. 끈타르가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가볼까? 싶은데? 자, 팍팍팍팍! 9만 6천. 거의 10만 뽑았죠? 와, 잠깐만, 괜찮은데? 제가 첫 턴에 한 명한테 10만 정도만 뽑아주면 되게 요주인물 하나를 죽이면서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예, 저거 여신 친구들하고 서있기 때문에 주피 45% 증가 상태고, 주피 45%에 어, 아군들에게 공간, 공간 7%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한 장이 9만 6천 정도 나왔구요. 어, 잠깐만. 어, 힘들었다. 아아아 아, 아, 이제 굴레 들어온 거구나. 힘들어온거 맞았네. 오케이. 살았고. 어라라라라라. 살았고요. 일단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보막을 치면서 좀더끌 것인가? 아니면 킬각을 잡아 볼 것인가인데. 피가 29600, 29600. 계산한다. 잡는다 이거. 잡아 볼게요. 착업! 툭툭툭툭툭툭 아! 아, 굴레 세 개가 확실히. 자, 니가 니한테 날렸다. 빠바바바바밍! 자 무장수완드! 팝팝팝팝팝팝팝팝팝! 와 봤나 이거? 어? 참았지야 씨, 이거 지금 38만 2천짜리 마신데기야 마신 템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팅이 와 이게 지금 된다고? 와 자, 이제 회복 못했으니까 죽겠지? 죽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안괜찮나? 잠깐만 안괜찮나? <목소리> 어... 야, 너거 둘이서 저좀좀 미친 놈들을 잡을 수 있겠나? 어, 저거야 근탈로 들어있어가지고 잠마가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당황하지 말고 야 지금 차단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 때리고 잡아야 돼 얘들아, 못 잡으면 오늘 죽는다. 궁 겁나 세단 말이야, 잠마. 닥그다, 닥그다. 좋아요, 17만 5천. 빡빡빡빡빡. 제만이지 자, 가보자. 신유드가 주인공입니다. 두두두두두, 스카 신유드가 주인공인 기라, 야 사람이었고, 야 사람인 38만 2천 마신데 그 상대로 신유드가 이겼다고? 야이자식이거 야야 야 신유드야, 네 오늘 오늘 완전 스타 됐다 오늘 니 조명 좀 세게 받았어 너 오늘. 미칩겠다니까 자, 우리가 생방전에 계산을 좀한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신유드가 9만 6천에 한 10만, 10만 정도 뽑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가 한 6만 정도 뽑고 다니기로, 그 다음에 마엘이 한1 5만을 뽑으면 거의 도합 3 1만 정도의 딜이 한 명한테 몰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타라가 이쪽에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첫턴에 연매를 죽이기는 못하고 이렇게 한번 어야 패가 너무 잘됐다 이거.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파파파파한번 치고요. 자갈아버릴게요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 자크다. 투투투투투. <웃음> 십일만 오천 뽑았는데 일성으로. 게임이 자식 이거 봐라 야 힘들어 왔었나? 뭐가 이렇게 쟤노? 힘들어 왔어 방금 어 오케이 힘들어 왔었네 오신유도의 목숨을 노립니다 신유도야니 네 지금 오늘 주인공이야? 음... 이번에는 말이죠 죽일 때가 된것 같아요 연매만 죽으면 끝이잖아 니네 이거 견딜 수 있는지 안 보자 차단이 당연히 괜찮아 들어갈게 쉐키도 <웃음>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살 수가 있겠니? 자, 우리 또 하얀 늑대, 늑대 길드의 어떤 어, 계열사, 계열사. 또 만나서 반가웠고, 아, 요즘 요 조금 리액션을 어, 좀 재밌게 하려고또더 세게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리액션 세다고 또 뭐라 했더라, 나한테. 자주할게좀자주할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왜도 적당히 재밌으면서 적당히 좀 잘해볼게요. 자, 만나서 반가웠요 210만, 210만 정도. 야, 이거 투 보막 덱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예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덱이. 자, 계속해서 길드로 와라라라라라라 무서워라. 무서운 현대 메타 덱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통 누구의 목숨을 노려야 됩니까? 리드, 리드. 어,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그니까 아까 제가 우리가 처음에 30만 딜 뽑을 수 있다는 거는, 오, 11만 4천 뽑았어, 방금. 하긴 초록색이니까 11만 와야끼이 넘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야이 정도면 핵심 멤버는 자르고 가 자르고 가거든요. 보막도 좋은데 보막 쓸 시간이 없는데? 어? 그죠? 신유드 딜은 솔솔하네요. 맞아, 딱 솔솔하네요. 정도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합쳐진 게 2성 쓰고 이게 훨씬 더 딜을 많이 뽑을 거지만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삼성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토토토! 자, 삼성! 모든 게 라이트 오브 저지! 1 8만0 0 0 185,000. 삼성치고는 약간 실망스러웠지? 어, 방금, 그러니까, 방금이 2성? 일성이성 이렇게 쓴게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필견제 빼곤 완벽한 덱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필견제가 없다는 게이 덱의 가장 단점인데, 필견제 좀 미리미리 하자는 느낌으로 무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상대가 이제 전체 같은 거 쓰고 하다가 무명거 이제 버프 받은 데스칠 때마다 필사기 게이지 미리미리 깎이니까, 필사기 게이지 빨리빨리 빨리 안 차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어? 어이구. 그 날뻔 했네 우리가 맹철 서버도 하셨는데 만약 맹철이으면 죽었을 거 같긴. 한데. <웃음> 자, 와반가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맹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격력이 2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첫 턴에 상살 살상력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대신에 맷 집은 줄어듭니다. 투급도 조금 내려갔고 그러게요. 천사대기 기본적으로 능력치 감소 무시라는 게참 좋습니다. 그죠? 어, 물론 그것은 우리 마일이 갖고 온 거죠. 35만에 PK라고? PK에 35만이면 AI입니다. AI, AI, AI인데도 약간 무서운 게 PK죠. 약간 섬뜩하네? 약간 어, 약간 어, 그랬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팍 팍. 3만 구천밖에 안 나온다고? 두두두두 두. 12만. 어, 맹철하는 게 12만. 자 일단 부활 한번 뽑고요. 부활 한번 뽑고. 사실 저덱이참 좋은 게 여일의 부활까지 있다는 게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저 대. 비델리, 근탈에 들어있고, 어? 먹고, 이거? 사람이다? AI 플레이가 아닌데,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단, 아, 잠깐만! 근탈이 있었나? 야, 야, 야, 잠깐만. 차, 차단 당하나, 나 지금? 아, 차단 당했다. 아, 이건 미안합니다. 이거는, 아, 나,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된 거를 이걸 내가, 아, 내가 실수를 해버렸네 이거 사람인데, 플레이가? 사람이다. 근데 진짜 야 진짜 잡을 수 있었어 내가 차단만 당했으면 이성이 이국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어요 이리 와히 몰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웃음> 어, 치면은 그 보막을 까고 때려야 되려고 치다가 무명 때문에 필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자 마신덱이고요 아 근타르가 연매한테 들어있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예 먼저 껍데기 요걸로 하나 살짝 벗겨주고 야 니한테 니네 주인공 한번 해봐봐 맹철 두두두 우와 12만 5천 12만 5천 야 이렇게 되면 야이 맹철 쓰니까 진짜 맘으로 딜이 나와뿐는데 맹철하니까 근데 맷집은 확실히 피깎긴콕쿵콕 보인다 그죠? 근데 힘들어 온 거였네 힘들어 온거 이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정도? 이번엔 우리 보호막한번 치고요 하아 참, 찬드라이 도발, 도발, 도발하고 집도발 있으면 좀 그래? 연매이 보고 있서좀 새끼를 안쓰기도 그렇고 참 여러모로 마음이 은 그렇단 말이지? 어쨌든 그러면 우리 보호막으로 한번자 이건 어차피 어떻게 안될 거고 자, 보막 쳐져 있고, 이쪽은 근탈이 있고, 쉽게 잡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엔 보막 치면서 우리 궁갈수 있는데, 이쪽이 궁이 먼저 가겠네. 아, 자, 그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필 견제하고, 그지? 요렇게 한번. 아필 견제가 아니고, 어 보막 견제. 보막 견제하니까, 보막을 베끼고 치려다가, 아, 잠깐만. 아, 죽였네. 오, 씨, 나 네, 잠깐만. 나 이거 치다가, 그, 보막 깨지는 줄 알았네, 씨. 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버렸어요. 어.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필살기가 있지만, 그냥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뺏겨야 되는데, 뺏기다가 필각 당해. 자, 오젤드 선체기로는못 뺏깁니다. 생각이 많아요.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야, 이거네. 이렇게 운영해. 그냥 쓰네요. 그냥 쓰는데, 안 죽을걸? 힘 돌아왔거든. 힘 돌아왔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와. 이 보막에 그 말이 있잖아. 그 뭐고. 기본 데미지만 들어온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설명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보막 있을 때는 쉽게 안 죽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국 만들게요. <웃음> 야. 자, 니네 일단 퇴근 좀 하고. 야, 이거 진짜 되게 괜찮지 않았냐? 방금 이 판은 진짜? 자. 와, 이 그림이 나온다고? 궁을, 상대가 궁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보막으로, 보막과 무명으로 어떻게 버텨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이덱 운영하다가 자꾸 궁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덱이지 않는가. 야 쏘, 꽝. 자, 그러게요. 예, 엘리체님 후원해주시면서몇 시간 만에 발견한 농류드의 활용보험. 그, 그, 그 가셨습니다.